나무아비탑을 까지다 했구만은 근데 우리 그리스산들은 좀 아기가 그렇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요사 해야 돼이건 음, 그냥 예술은 예술이야 예술은 자, 저기가 저기 제보살 그거는 저기 나중에 배워야 돼 진양조는 어려운 게 뒤로 돌려서 나중에 배우고 나무야부터 할 거예요 나무야나 무야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다무 나무+ 야다무 나무+ 나무+ 나 나무+ 나무+ 가지 뻗은 가지 옥토버살 열리시고 옥토버살 열리시고 남에로아은 가지는 금오보살 열렸네 남에 담우야, 담나담야담 나무 담우, 담우야, 야담 나무 나무 나담야 나무 담우, 담우, 담우, 담우, 담우, 나아 <놀람> 그렇지 제대로 해야 한데요. 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제대로는 사람이 몇 없어. 서예로 모든 가지 수고 본살 열리시고 서예로. 가지는 화보살 졸렸네 가, 가자 가서라. 가자 서라, 가자 서라. 서라.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말어, 편곡하지 말어 시작 어이를 갈거니까다아 아, 어이를 갈 거라 그이아까 모두들 가 어이로 빼. 아이한가어이한가어이아가아이로가어이 어이로 가어이 어이로 가 어이로 가어이 어이로 어이 오이를 <웃음> 어, 갈거나 야지 오이를 어, <웃음> 갈거나 <에이>. 심산 험 <웃음> 노를 오이를 어, 가 심산 험 <웃음> 노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산 험도를해야지. 심산 험도를 험도를 험 어이를, 어이를 가 어이를 가. 그런 데를 잘해야 돼요. 험도를 심산 험도를. 어이를 가시다 힘산 험도를 험도를 험도를 험도를 시다 험도를, 험도를, 험도를 그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쯤 이쪽, 우리 이쪽으로는 판소리를 소리 그리고 남도 민요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음이 이런 구슬이나 이런 음이 나오지 이렇게 헛진 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어색하니까 자기 맘대로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만든 거야? 소리답게 만든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소리답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헛지고 약간 생뚱맞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여기서는 왜냐면 그 구슬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 헛진 것이 이거는 반소리도 아니고 미녀도 아니야. 남도 째지만은 반드시 달라 이거는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뚱맞은 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생뚱맞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어색하다고 안어색한 것처럼 고쳐버리면 망조야. 왜? 이건 그렇게 어색한 노래야 거기가. 응?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가 좋아져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요구한 거는 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생뚱맞은 것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산험도를 어이를 가이렇게 돼서 시다심산험도를 어이를 가 그렇게 해줘야 돼 고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고치지 말고 에헤 에에에에에 y h 에에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여기서 이런 목을 배워야지 에에에 <목소리> 에 역시나 역시나 진도댁이 들어있는 게진도댁들이 어, 있는 쪽이 잘한다 어. <목소리> 진도댁들이 근데 요 진도댁들이 아닌 사람들은 요사관이 한단 말이지 에 헤에시에헤에헤에헤에헤에기에헤에으에하에안에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렇에가에지에기에헤에헤에기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에에에에에헤헤에헤헤헤에에 디 저승길이 멀다 건디 오늘 보니이 오늘 보온이 앞동산이 저승 달성. 앞동산이 저 사천갑자 살았는디 살았는디 아니고 살았는디 살았는디, 살았는디. 그렇게 사천갑자, 살았는디. 사천. 사천갑자 살았는디 사천갑자 살았는디 요네 나 나는 백년도 못 오. 살아 Yeah! 많이 나갔지? 많이 근데 가사가 많은 게, 거기까지 해버려. <웃음> <웃음> 어. 그러고 이제, 얼른. 저는 이거 없어. 왜, 왜, 왜 하지. 춤을, <웃음> 춤을 추게, 5단계서 얼른 입으시오